실험을 위한 여러분들이 자, 실험 보고서를 어떻게 쓸까? 자, 여기서부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실험 보고서는 나중에 여기에서 실험 보고서 작성 요령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우리가 실험을 위해서 실험 어떤 데이터를 얻는데 거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국제 단위. 국제 단위가 있는데, 국제 단위를 써서 우리가 데이터를 내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실험을 하고 나중에 계산을 하고 이런 결과에서 계산기에 나온 계사 그 수치가 모두가 다 유효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효 숫자,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숫자가 있고 뜻이 없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 숫자 아닌 숫자를 많이 계산기에 나온 숫자를 기록을 한다. 이것은요. 유효 숫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효 숫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알고 그 유효 숫자를 실험 데이터에 나타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험을 위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계산하는데 첫째 우리가 다루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죠? 자, 물질인데. 이 물질을 다룰 때 농도라는 단위가 있다. 농도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그다음 농도를 또 계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농도의 어떤 시료 용액 혹은 시약 용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도가 또 다른 다른 물질을 혼합을 했어. 혼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농도래 농도의 혼합물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때, 이건 바로 우리 실생활과도 직결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제 실험을 다 했습니다. 실험한 결과를 실험보고서로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보고서 작성은 일단, 논문 작성 방법을 준용을 하겠습니다. 논문. 뭐, 논문 걸으니까 굉장히 어렵다. 실제로 논문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포맷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갖다 필요한 걸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만 하면 돼요. 그럼, 뭐부터 할까? 일단, 여러분 실험보고서 작성을 하는 여기부터 설명을 하고 농도 들어갈게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 자, 실험보고서 작성 그러는 부분을 미리 보겠습니다 자, 실험보고서 작성은 자, 이렇게 해주세요 논문양식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실험 병행한다그랬고요 그 다음 실험에 임하기 전에 사실 실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저는 예비 실험 리포트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험 전에 이 실험실에 실험하러 들어오시기 전에 벌써 어떻게 실험해야 되겠다 그러는 걸 미리 실험 보고서에 이렇게 아, 실험은 이렇게 이렇게 내가 진행하겠다 그러는 계획서입니다. 자, 이걸 정리해 가지고 리포트에 미리 예비 실험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들어와야만 우리가 1시간, 2시간 이내에 실험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마치지 못한다면은 실험 데이터를 얻, 얻 얻을 수가 없어요 실험 데이터가 없으면 오늘 실험하던 거 그냥 두고 일주일 뒤에 와서 또 실험이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이 예비 실험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험실에 항상 안전주의하시고 실험복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자 왜? 내 몸을 보호하기 그러면 논문양식을 적용을 하도록 하자 준용하도록 하자 자, 논문양식은요 아주 쉽습니다 자, 1 서론이고요 2 본론이고 3 결론입니다 서론본론 결론 처음 들어본 사람 없잖아요 서론본론 결론 그리고 내가 이 논문에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참고한 자료, 참고자료 혹은 참고문언을 기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참고자료, 참고문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은 누가 했다? 이 실험을 누가 했다? 내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했다 이래 됩니다. 남 했는 거는 남 했는 거고, 내가 했는 건 내가 했는 건데, 남의 했는 거를 내가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은 누구누구 누구 거를 사용했다 그러는 게 출처가 명기가 됩니다. 그러 출처 명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다 내가 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다 했느냐? 아닐 것 같으면 출처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논문 표절을 그러는 겁니다 지금 뭐 대통령 영부인이라 그러는 분 논문이 어떻다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자기 했는 건 자기 했는 것이고 남이 했는 거는 남이 했다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남 했는 걸 전부 내 했는 것으로 가져와 버리면 논문 표절이잖아 그렇죠 심지어는요, 내가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전에 내가 연구한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와도요, 여기에 그 전에 내가 한 논문의 내용이다, 그러는 걸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표절, 그러면서 또 걸려버려요. 어, 그건 내가 했는 건데? 남이 했는 거 아니고 내가 했는 거는 맞아 근데 내가 했는 건데 이 논문에서 내가 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연구했는 거를 또 여기에서 했는 것 같이 자기 표절이 되어버려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실험 보고서를 논문양식으로 작성을 하는 걸 해보면 남이 했던 거는 남이 했고, 내 했던 건내했는 거, 구분을 하는 걸 습관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응? 어? 그걸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서론에는 무슨 내용을 담을까? 이걸 설명을 할게요. 자, 서론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 그 다음 기존에 다른 사람이 연구된 이런 이런 이런 내용들을 서론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이 연구를 해야 될지 목적이 꼭 서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연구해야 되는 이 내가 이 연구 보고서를 쓰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서론에 꼭 담아야. 그러면 서론은 내용이 그렇게 많이 너무 서론 많이 쓰고 본론은 어? 조금 쓰고 결론은 한줄 쓰고 그건 조금 문제가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서론은 축약을 해서 어? 서론에 그렇게 많은 양을 담을 거는 없어요. 기존에 이런 연구 연구가 됐고 누구가 이런 연구도 이런 연구를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좀더 깊이 있게 연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겠다. 이런 목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연구 보고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보고서, 연구 보고서 아니고 일반 보고서도. 자, 서론에 왜이 보고서를 쓰는지 목적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자, 본론에서는 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연구 이 실험에 대한 이론을 적습니다 근데이 이론은 논문에서는 이렇게 기존 이론을 배경을 설명을 하는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배우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이 실험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이 실험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 들어갑니다. 이 실험.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약도 필요하고요. 기기도 필요하고 뭐 어떤 장치도 필요하고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쭉다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료 용액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은 어떻게 어떻게 진행했다 이거를 상세하게 미리 여기까지를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예비 보고서 저는 설명을 하는 예비 보고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하러 들어왔습니다 실험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나서. 실험에서 얻은 실험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실험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 실험에서 결과를 이 결론하고 왔다 갔다 혼동을 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자, 실험 결과가 이런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면 계산 과정도 보여주고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 통계 처리해야 된다면 통계 처리하고 그 다음 데이터가 뭐 너무 숫자만 쭉 나열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를 읽, 읽을 수가, 읽기가 어렵다. 그럼 어떤 그래프화 한다든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지? 이런 걸다 컴퓨터 이용해서 다 처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실험 결과만 달랑 적고 끝이 아니고 자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고찰이라는 내 생각입니다. 자 결과를 바탕으로 3과 4를 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실험 결과 그리고 내 생각, 결과 및 고찰로 나는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실험 데이터만 기록하고 끝! 되게 이렇게 끝나버리면 은 이거는 보고서로서 논문으로서 값어치가 없어 그렇죠 자기 생각이 담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은 뭐로 맺어야 되냐 저 위에 서론에서 내왜이 실험을 하는지 이 연구를 하는지 목적이 목적이 이런 실험 결과 가지고 내 생각 넣고 나서 결론으로 이 목적이 달성되어 가지고 내가 새로운 어떤 주장을 할수 있다. 이런 것들로 결론을 맺으면 맺어야지. 결론 없어요. 실험 결과 끝 고찰도 없어요. 결론도 없어요. 그리고 참고문은 몇개 적고 끝. 대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 그건 아니죠. 분명히 아니지. 분명히 아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가 한번 써보면은 굉장히 이 부분이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이 이게 이제 연습이 되어야만 나중에 여러분 뭐 석사나 박사, 학위 논문, 이 논문 또 쓰는데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문 양식을 준용한 실험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어디? 서론, 본론, 결론. 그다음 참고문헌.